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즐거운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 입니다 오늘은 아마존사에서 출시된 AI 음성인식 스피커 세가지 종류 중에 그 아마존 탭 이제 휴대용이 가능한 아마존 탭을 가지고 어, 음향 중심으로 그 함께 놀아보고자 합니다 어, 우선 요 세가지 모델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 얘는 에코 라고 부르는 그 아마존사에서 처음 출시된 어, 디바이스 인데요 얘는 1세대이다 보니 이렇게 컸는진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높이가 반으로 줄어든 2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어, 주로 음성인식을 통해서 어,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 iot 그래서 집안에 어떤 가전기기를 켜고 끄고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그 에코 시리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통화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편리하고요 음성인식을 위해서 마이크가 7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변이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 성능을 발휘하는 게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작은 이 에코닷은 그 에코의 자매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가 7개가 달려 있고, 어, 또한, 어, 에코와는 달리 억스 아웃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말로 라인 아웃이라고 우리가 불러도 되고요. 어, 기존의 가정용 하이파이 앰프에 바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에코 보다 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가격 또한 얘는 어, 소비자 가격이 49불에 출시되나 실제로 39불 정도에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 2세대 버전이 출시가 됐고요 그 Amazon t 이라고 부르는 휴대용 스피커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얘 같은 경우에는 그 충전 후그 연속 재생 시간이 9시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1.5인치 스피커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고 돌비 스테레오가 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원형의 그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스테레오 확산성을 좌우로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테레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제품으로 그 보시면 되고요 어, 참고로 이 어, 제품 외에 다른 제품들 그러니까 에코 시리즈, 에코 닷 등등은 전부 모노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 감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어떤 입체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 최근에 대부분의 AI 음성인식 디바이스들이 모노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광고에 보면은 360도 서라운드 어, 라고 이제 하지요. 어, 무지향성 이, 어, 스피커를 이제 장착을 하게 여러 개를 이렇게 360도를 돌려서 재생을 하나 실제 음악을 들을 때는 스테레오를 기준으로 모든 그 음반들이 그 믹싱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귀도 어, 좌우 두 개고요. 그러다 보면은 늘 스테레오 환경 하에서 그 음악을 듣는 것이 가장 공간감을 느낄 수 있고 편안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휴대용 Amazon 탭의 경우에는 AUX 스인 단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스인보다 최근에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의 그 음악을 이쪽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굳이 얘를 왜 달았을까 라고 생각을 어, 해보시면 어, 만약에 게임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즐기신다 할때그 게임의 그 빠른 어떤 속도의 장면과 소리가 일치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블루투스의 경우에는 레이턴시가 생깁니다 레이턴시라 하면 서로 지연 속도를 의미하는데 어, 스마트폰 소리보다 얘한테 전달되는 소리가 50ms 정도가 느리게 얘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화면이 딱 나왔을 때 얘는 조금 있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어떤 약간의 답답함이 있을 뿐더러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좀 힘들겠죠. 또는 얘를 뭐포터블그 키보드로 연주를 한다. 근데 제가 그래서 뭐 도미소를 쳤을 때 소리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약간 느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억스인으로 막바로 꽂으면 라인을 꽂으면 은 그런 레이턴시가 없이 바로 재생하게 되는 이런 제품들은 음성인식이 기본적으로 알렉사의 명령어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사하고 어떤 그 다음 이제 명령어를 따르게 되는데 예 같은 아마존 탭은 그야말로 탭을 합니다. 여기를 한번 클릭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알렉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눌러볼게요. How's the weather in Seoul, Korea? Right now in Seoul, South Korea, it's 26 degrees Celsius with mostly cloudy skies. Tonight's forecast has just a few clouds in the sky with a low of 20 degrees. 자, 탭을 하고 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음악 리스트를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Play my playlist EDM. EDM from Spotify. 자, 이와 같은 방식인데요. 최근에는 앱이 업그레이드 돼서 그 얘도 hands free라는 거 모드로 on 시켜놓으면 Alexa라고 명령하는 거에 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Echo 시리즈하고 같은 이제 느낌으로 사용을 할수 있겠죠 탭의 경우 그 소비자 가격은 129불로 출시되었으나 최근 100불 전후로 아마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 탭의 그 광고를 보면은 늘 JBL 또는 그 UE BOOM이라고 Ultimate Ears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있죠 이런 어, 제품인데요 이제 이 제품과 비교를 많이 해놓습니다 어, 실제 Ultimate Ears 회사의 스피커가 어, 그동안 그 소비자로부터 각광을 받았고요. 음, 얘 같은 경우에도 어,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스피커 두 개를 어, 사용할 경우 소리를 왼쪽 오른쪽 스피커로 따로따로 쓸수 있습니다. 어, 즉 하나의 타원형에서 그 소리의 좌우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로 스테레오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아마존 탭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비 스테레오 좌우 확산성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공간감을 느낄 수 있고요. 어, 또 알렉사 앱을 통해서 그요 스피커를 몇 개가 있을 경우에 그룹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엌에 한 개, 거실에 한 개, 어뭐방몇개한개한개 한개한개 했을 때 어느 방 어느 방만 소리를 내게 할수 있다든지 또는 호텔의 경우 복도에 안내 또는 백그라운드 그 음악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럼 그런 그 음악의 경우에 얘를 몇십 개의 스피커가 장치됐다면 그 중에 몇개몇개몇 개, 몇 개, 몇 개만 그룹화 시켜서 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Amazon 탭은 개인적으로 어,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그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어,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영국의 b&w 스피커의 어 어떤 철학과 같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소리를 저음부터 고음까지 플랫한 그 사운드 그러니까 어, 가감 없는 사운드이 돼 그 해상도는 뛰어난 해상도가 좋으면 소리가 고음이 맑고 어, 찰랑찰랑한 예를 들어 이런 소리가 더잘 난다 라고 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해상도 좋은 것과 소리가 맑게 난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해상도는 그야말로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이 스피커를 들으니 잘 들린다. 이런 것이 해상도이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어느 고음 부분이 찰랑찰랑한 소리가 많이 난다. 이거는 고그 부분의 고역대가 저역대보다 조금 더 음량이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해상도가 좋은 이제 스피커는 오히려 늘 평범한 것 같이 들리죠. 그러나 그 장시간 청취를 해도 그 소리가 질리지 않는 그런 어떤 음, 점이 있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그 스피커 회사마다의 철학이 다르기에 그 중에서 어떤 취향의 스피커를 선택하느냐 어, 하는 것에 따라서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이제 스피커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죠. 어, 그중에 보스의 사운드 링크 같은 경우엔 보스도 사이즈는 작지만 저역대가 굉장히 풍부하게 나는 스피커로 또 좋아하는 이제 그 분들이 계신데요. 그 저역이 많이 나는 것이지 저역이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상도가 좋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악이 어울리는 취향에 따라서. 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구글에서 등장한 구글 홈이라고 어, 있죠 구글 홈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는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사이즈에서 그 굉장히 그 풍부한 저음이 나옵니다 어, 다만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이렇게 저음이 많이 나다 보니 사실 큰 스피커에서 저음이 많이 나온 것과 작은 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느낌이 다르겠죠 저는 장시간 듣기에는 좀 피곤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어 최근 애플의 홈팟 같은 경우에도 저역대가 너무 많이 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취향하고는 좀안 맞는데 아마존 탭의 경우에는 제가 찾던 그런 사운드입니다 가격에 비해서 이 가격대에서 가장 장시간 들어도 편안한 느낌을 줄수 있는 스피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사용했던 Ultimate EARS의 UE BOOM과 더불어 오히려 Amazon 탭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그 재미있는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놀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늘 즐거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